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웃음> 진짜 애 먹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네. 감기에다가 막그 뭐지? 몸살에다가 네. 진짜 애 먹었어요. 음식도 못 먹고 오. 진짜 애 먹었어요. 아, 그렇게 아프시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하는 일은 꾸준하게 산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다 했지. 아, 선생님 근데 응. 선생 지금 연차가 엄청 많이 되셨잖아요. 응. 어, 그럼 만약에 내가 몸살이 걸렸어. 근데 다음 날, 어, 그날 당일날9시야 그러면 그래도 해요. 아, 진짜 힘드시겠어. 응. 그런 건 진짜 힘드시겠어.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해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응.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하기는 했는데, 네. 진짜 죽을, 죽을 맛이었어, 완전. <웃음>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지, 어... 뭐, 몸은 아파가지고, 진짜, 몸은 아프지, 네. 근데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어, 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어, 한다고, 건강관리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안되더라고 저희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아, 구독자들이 그래? 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가져와봤으니까 아... 한번 봐주세요 아 네네네네 어, 이 사람, 이 사람을 놓고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뭔가 엄청 좋은 일들이 많다, 이렇 하는데. 아, 그래요? 어, 올해? 올한 해지. 어... 지금 이 사람을 놓고 보면,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체를 못한다, 이제 하는데. 현재 상태가요? 응, 어, 현재 상태가. 뭐가 어,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어, 엄청 좋은 일이 있고, 어 자기 일생에서 내가 이런 날이 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놀랍다 인지 하는데 엄청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 면으로는 약간의 불안감, 불안감, 음 응, 불안감 이런 것이 좀 사로잡혀 있다 인지 하거든. 불안감왜 있을까? 본인이 뭔가 좀만어 마음의 부담감이지 그지? 어, 응, 마음의 부담감이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감인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그냥 어벙벙해 너무 기쁘면 뭔가 어 행제를 따르게 되면 행제를 따르게 되면 기쁨이 어벙벙하다 이제 그러지 그렇지 그이 사람을 놓고 보면 그래 그 정도로 갑자기 뭔가 찾아온 그게 행제가 온 거지 행제 행제가 왔다 뭐 기쁜 일이 있다 어 즐거운 일이 있다 뭐 이제 하면서 어벙벙하다 인지 하거든 어떤 일을 좀할거 같은데요 뭐가 자꾸 어떻게 보면은 사업은 아니고 뭐띠 아, 댕긴다 띠어 댕긴다 어 오, 뭔가 열심히 띠어 어, 뭐 댕긴다 띠 댕긴다 손으로 만지는 건 아닌 거 같고 띠어 댕긴다 어, 이제어 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눈치도 많이 보고. 네네. 사람의 눈치도 많다 이제 하는데 어 근데 뭐 기쁘니까 뭐 이거는 뭐더 이상 말할게 없지 뭐 어벙벙 하니까 기쁘다 뭐 어벙벙 하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도로 어 성격은 좀 어떨까요 성격은 좋아, 좋아 어 성격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어또 어떻게 보면 또 차분한 마음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너무 기쁨이 오래가면 이 사람이 기, 기고만장해지지 그치 기구만장해지니까, 이제 내년수가 되면, 이제 좀 뭔가, 어,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 시비수, 뭐 이런 게다 따라온다, 이제 아, 보면 되지. 조금 음. 자제를 해야 자제력이 필요한데, 자제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거 같아. 아, 요 내년수가 되면, 내년수가 되면 시비수, 구설수, 음, 이제 이런 게 따라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음. 보통 그 화경을 보시잖아요. 외향적인 면은 좀 어떨까요? 외향적인 거는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음. 인물도 뭐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니네 근데 눈에 쌍꺼풀이 없나? 쌍꺼풀이 없는, 건 없는 눈으로 보이는데 어, 그뭐 이따가 어, 말씀드려볼게요 네. 어. 어. 아, 응. 외로적인게 괜찮은 어. 괜찮지. 외우형적인 게 음. 외, 외모도 음. 키도 크고 인물도 있고. 인기가 뭐. 많겠네요. 인기가 내년 수가 이제 가고 뭐 하면 인기는 엄청나게 많지 뭐. 응. 그럼 이성은 어때요, 이분 이성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음. 음 있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걸로 들어오거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년수에는 가리가 되니까 어.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있는 거지. 어, 여, 여자가 지금 있는데, 내년에 음. 바뀐. 다 바뀌지. <웃음> 아, 진짜요? 음. 바뀌어. 어. 바뀌어서 아, 들어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가? 내년에는 거. 세 사람의 여자가 따라 들어온다 했으니까, 세 명의 여자. 세 명이 나. 어, 세 명의 여자가 있어서 세 명의 여자를 놓고 얘가 이 주판을 좀 넣는다고 보면 돼. 음.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하면서 세 명의 여자가 따라 들어온다.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많지 인기가. 음. 그 인기를 잘 관리하고. 아, 연예인은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연예인. 어? 어, 연예인은 아닌 거 같은데. 어, 음. 제가 오랜만에 연예인은 안 들고 하고. 음. 왜냐면 이 애가 수줌이 없는 거 보면 연예인은 아닌 걸로 보여. 어. 음. 선생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응. 질문을 해 볼게요 선생님 월드컵 보셨어요 이번에? 안 봤는데.. <웃음> 난 대한민국 아닌가 봐이렇게 <웃음> <이번에> 대한민 난리났는데 <웃음> 난리 월드컵 안 보셨어요? 아 나는 그런데 좀..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마지막에? 아 우리 제자가 이렇게 틀어 나와가지고 잠깐은 봤지 아 이번에? 어 이번에 잠깐은 봤는데 요번에 잠깐 봤지 누구하고 하더라? 누가 어느 나라하고 하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의 <웃음> 네. 그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에 한 분이 어, 나왔어요. 어, 어,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뭔가 어. 그 이분 진짜로 키도 훔치라고 잘 생기고 응. 뭔가 올해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 에요아 그래 이 사람 복축이 네. 막 네. 터져 있으니까 이름이 조규성이라는 아 선수예요. 조규성 네. 제가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응.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웃음> 아, 사카풀 없는 거 같아, 그 어, 맞네, 맞네. 어, 선생님이 그 화경 보신 게 어, 맞나 봐요. 맞네, 맞네. 어. 어. 혼취롭게 잘생겼죠. 어. 근데 이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이 사실 조금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왔는데 엄청 잘했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음. 어안이 벙벙하다는 어. 게 갑자기 잘 돼서 그런가 봐요. 음. 어. 어, 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현지의 현지의 뭔가 느낌이라는 게 음. 그냥 어벙벙해 음. 어막 자기가 막 뭔가 됐는데 어. 어벙벙 하다 너무 기쁘면 어벙벙 하거든 아, 어, 그 기분이야 이 사람 기분을 먹고 보면 갑자기 잘 돼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이 제 주목을 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골도 두 골이나 넣었거든요 음. 아두골 넣었어?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골을 네 골인가 넣었는데 그중에 두골 어. 네 넣었나 아무튼 그두골 어. 넣은 거예요 그 정도로 봐봐요 골도 잘 넣고 음. 외모도 이래 그러니까 갑자기 해외팬들도 엄청 많이 생겨 어. 여자팬들이 진짜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분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올해는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월드컵은 이제 더 이상은 내년, 내년에 들어가면서 구설수 cb수 다 들어와있어 그걸 좀 조심해야 음, 구설수 cb수 이제 다 들어와 있고 음. 그거세 명의 여자가 진을 친다 이제 했으니까 음. 아마 세명의 여자가 뭐 끈질기게 붙는다든지 뭐 끈질기게 뭐 대신을 한다든지 네, 뭐 이제 하는데 세명의 네, 네. 여자가 보여 선생님보시기세명의 아 여자가 어. 공인인 거 같으세요? 일반인 공인도 같으세요? 있어 응 공인도 음, 있어 이분이 지금 사실 열애설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 뭐 그런 소리가 있는데 <웃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있는 거 있어 있어 어... 있는데 교체가 돼. 내년수가 되면 교체가 들어가. <웃음> 아, 응. 너무 어려서 거야. <웃음>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애는 지금 이렇게 심성이나, 네. 어, 심성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 그렇게 막, 어, 어, 뭐라, 해야, 건방진 승민은 아니야. 어. 건방지고, 막, 그런 승리는 아닌데, 이제 행제를 가 따라왔잖아. 갑자기 행제가 따라왔으면, 얘가 주체를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수는 약간의 시건방은 들어오기는 들어와. 시건방은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근데 애 자체가 수줍이 좀 많은, 수줍이, 그, 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나서는 거를 좀안 하는 성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뭔가 이렇게 한다 이제 볼 수가 있지 음막 이렇게 나대면서 막 시건방 떨지는 않아도 몰래 몰래 숨어서 눈치것 요렇게 좀할수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지 갑자기 잘 되는 게그래도 어, 시건방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 애가 네, 사람들이 응.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은 뭐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겠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 보여요 내년에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뭔가 음. 이좀 보이나 그게 가장 이 사람? 네. 있어 있어. 아 내년 내년 수에 있는지. 있어. 어, 내년 그렇구나. 수에 이제 상반기 이제 좀 지나면서 네. 또 움직인다 이제 했으니까 음, 이제 그게 하지. 해, 그게 해외가요? 해외도 있어. 어. 음. 내년에는 그렇게 자기가 일생에서 못 누려봤던 거를 다 누릴 수 있다니까. 누릴 수가 있고 내년 수에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해 년에 가서도 누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해외 에 가서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잘돼음잘돼이분 음. 아직 어리잖아요 음. 운동선수를 언제까지 좀할것 같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축구로 해가지고, 지금 하잖아, 그지? 네. 근데 중단하는 거는 안 보여. 어, 앞으로 그래도 뭐 계속 거기에 뭐... 몸을 담고 있는 거지? 어, 한1년 이상은 그렇지. 뭐 코치가 되든지, 뭐 감독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음...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몸을 담고 갈 수는 있어, 네. 이 사람이. 그렇구나. 어. 그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네. 뭘 한다든지, 네.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 어, 계속 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음... 이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엄청 많았을 거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소질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좌절도 많았을 것이고, 하는데, 진짜 뜻하지 않게 행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이 용기를 또 가졌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발판으로 이제 뻗어서 나갈 수 있다, 이제 볼 수가 있고, 어, 너무 벅찬 거를 받아버리는 거지. 너무, 너무 벅차잖아, 이 사람인데. 어. 가한 거를 네네. 받으니까 네네. 아마 가슴이나 모든 게 벅찰 수밖에 네네. 없지. 아, 응. 그렇구나. 그,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선생님이 구설이든 응. 뭐 시비든 뭐 사람의 뭐 그게 응.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거딱 하나만 딱 말씀해 주세요. 응. 뭘 조심해야 되지? 그 몸도 있잖아. 몸도 다치는 게 보이고, 존재. 어, 그게 아마 뭐, 이제 뭐, 뛰다가 뭐, 다리를 비극한다든지, 음. 뭔가 다치는 것도 보이긴 한데, 근데 막, 무리수 있게 다치는 건 아니야. 음. 그래서 몸수가 조금 해야 한다, 이제 했고, 어.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 말에 엄청 놀아나게 돼 있어. 사람들 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음. 어떤? 그렇게 구설수가 이제 뭐, 어. 트집 잡히는 거지 뭐 아... 그지 트집이 잡히고 뭐 쓸데없는 걸로 막 꼬리꼬리로 물고 늘어진다 이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이 잡혀 들어가는 거지 응. 음. 그리고 조심하면 조금 더잘될수있다 구설수는 조심할 수가 없지 음... 그 전에 있었던 거게 이제 붉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맞을 때는 조심할 것 까지는 아닌 거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 음. 저희 그...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음.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음. 뭐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오늘 경기하는 날이야? 네, 오늘 새벽에 해요. 16강을 우리나라가 올라갔어요. 음. 근데 상대가 브라질이어서 사실 뭐 쉽지는 않을 텐데 음. 마지막 경기를 이제 하거든요. 뭐 이분의 운도 좀 있겠죠, 그래도? <웃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경기에 대해서? 네. 아, 죽고. 지는데 음...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웃음> <웃음> 8강까지는좀 힘든 걸로 보이는데 어, 어. 참, 안타깝네요. 어. <웃음> 그래도 1 6강 가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네. 다음 월드컵부터 잘하겠죠? 8강 간다. 가자. 8 하나 찍강8강